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뭐 이제 도레바솔라시도있게 했던 그런 건데 네. 아 이게 이런 또 규칙이 있고 요요 하는 게썩 그게 안뭐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이, 이 느낌 어. 자체가 보니까 다 연결된다는 걸 제가 좀 느꼈거든요. 네 연결돼. 된 아, 그, 제대로 배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네. 그때는 그런 걸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결국은 다 통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러니까그거 모르겠어요 다 통하는 건데 제일 네. 핵심적인 중요한 거라는 거네네 네, 맞아요 이것만 배우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턱턱턱 턱, 턱 붙이면 된다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러, 그런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네. <웃음>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에다가 이름을 붙여 놓은 게 코어 테크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놨거든요 음, 음. 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치, 치는 거는 원장님한테 배우면 다칠수 있겠어요 네. 한몇년 안에 그런데 이걸 치면서 노래하는 건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그것도 원장님한테 비우면 될수 있을까요? 그 이미 배우신 거예요 유닝창 음. 하셨잖아요 우리 유닝창네 윤흥창. 네, 윤흥창 그게 노래예요 음. 솔솔솔솔라솔 미래도 음. 하는 거를 나 항상 그대를 사랑해 가사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음. <웃음> 그거예요 음. 이미 다 배우셨다니까 음, 예. 그렇구나. 예 이거 <웃음> 모르셨죠? <웃음> 예, 예. 아, 아니,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들었는데 그렇게 아직도 제가 이제 많은 곡을 더 연습을 해야 되겠지 이제. 기본 리듬은 예.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그페이지 시스템 다섯 개도 다 해, 우리 배웠고. 뭐 보이시지? 예, 예, 예, 예. 이거 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이거를 안면 <웃음> 모든 게 거짓... 그러니까, 제가 본 게, 이거 하면은, 맨나 스트로크도 여기서 다, 파생되는 것 같아. 그죠? 맞아요. 똥똥 땡기는걸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웃음> 이제, 야, 선생님, 똑가네 아니, 다른 걸 보니까, 어우, 그 선생님 가르치는 거, 그메맨 여기 접목만 시키면 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래 이것도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리고, 네. 코드 잡는 것도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심심해서 해봤는데, 이렇게 해놓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좀잘 잡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훨씬 더 정밀하게 움직이는 걸 우리는 연습을 해놨는데. 예. 이게 잘 잡히, 이게 잡아보니까 그렇게 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요그 <웃음> 다음에 코드, 코드 변환, 전환하는 건는 원장님한테 는뭐 나았다 놓고 뭐 그런 거 그걸 좀 해야 아, 되겠네 그거는 한번, 네, 한번 저한테 음. 트레이닝을 좀 받으셔야 돼몇 그래, 가지만 하면은 뭐, 뭐 별로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하겠대요 제가 보니 네, 맞아. <웃음> 숙성이 되셨네 숙성이 되셨어 <웃음> 한달반 동안 쉬면서 <웃음> 아니 이제, 이제 곡은 할수 없고 예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보니까 참잘 배웠다 예. 아, 저, 뭐, 누구한테 가도 누구한테 배웠너 정말 기초가 탄탄하네 이런 소리를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수업을 굉장히 고대하고 있습니다.